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네일아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 일단 제가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다들 어디에서 <웃음> 했는지 그리고 음,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음,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네일아트를 받은 곳은 어, 핫지네일이라고 하는 삼성역 근처에 있는 네일샵입니다. 어, 이, 이곳에서는 왁싱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관리 그리고 네일아트 등등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음, 뭐 상견례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강의를 간다든지 약간 차분한 자리에서도 봄에 맞는 이 노란색 컬러나 아니면 핑크색 컬러 뭐 아니면 하얀색 또는 뭐 초록색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색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아파 네일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네일샵에 가면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네일샵에 계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로 이런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쇼핑몰 아이템을 찾을 때 네일샵 언니들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좀 요구할 때가 좀 많은데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들의 몇 가지는 그 네일샵 언니가 좀 소개해 준 상품을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또 소개시켜 준 상품이 필라테스 링이었어요 요즘에 종아리에 있는 부종을 좀 빼기 위해서 그 필라테스 링을 굉장히 많이들 판매도 하고 고객들이 많이 찾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을 또 쓰는 방법을 그 근처에 계시는 필라테스 강사님이 놀러 오시는 김에 저희한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장이든 어느 순간이든 모두 다 쇼핑몰의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성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일샵에도 이렇게 좀 기분전환하러 다녀오시고 남자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요즘 피부관리 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내양성 발톱 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마트 이런 샵에 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더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보셨으면 또 좋겠고 그리고 기분전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일에서 제가 찍은 영상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치네일이라는 곳인데요 음, 샵에, 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어, 원장님이 안, 안쪽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꼭 예약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게까지 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가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생화예요. 생화. 어, 생화 들어가 있어요. 많이... 어 너무 이쁘죠. 지금 딱 벚꽃도 날리는데 굉장히 음, 저는 마음이 이쪽으로 두근두근한데요. 뚝뚝 쭉쭉쭉쭉쭉쭉 갈아주고 옆에 드릴 기구도 되게 많아서 보시면 뭔가 치과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리또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10대, 10대 20대는 유튜브를 핸드폰 사용 시간을 50% 이상을 유튜브로 보는 비율을 네. 한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50대 이상도 그래요. 아, 아 맞아요. 네. 저희 엄마도 유튜브 많이 보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 아빠도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세대는 거의 잘 없어요. 저희 세대는 이미 이 정보를 찾는 거에 이미 숙달이 된 사람들니까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데 서칭을 해가지고 정보를 탐닉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피드백이 익숙한 음. 사람들인데 10대나 아니면 지금 50 10대 같은 경우에는 주는 거를 더 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영상에서 내용이 다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플레이가 넘어가니까 그냥 단방향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어도 꼭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냥 한마디로 팁, 나만의 TV 같은 느낌으로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그쪽의 구독력도 아시겠지만 어른들은 자기들만의 이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또 동창회 이런 데서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상한 GIF 이미지 막조그 하루 되세요 막 이런 거 보내주는데도 다 그런 모임에서니까 아. 그런 커뮤니티 파워가 또나겨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걸 보고 막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다연네이버에 검색하고 구글에서 검색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요즘은 바로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버리더라고요. 음. 뭐 글을 읽고 네네. 그다음에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는 순서인데 요즘은 영상 보고 사진 보고 글을 이렇게 변, 바,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어? 이거는 티티클제인가요 피티클 이제 위스키 붙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통 쿠셔를 이렇게 몇번 밀어서잖아요. 하 근데 네네. 저희는 이 비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일으켜주는. 와 이거 이거 진짜 핫지네일만의 특장점인 것 같아요. 완전, 저 이거 맨날 벗길 때마다 맨날 피 났는데, 완전 좋아요. 이게 바로 누드 스킨이, 맞나요? 네, 맞아요. 붙어있는 누드 스킨. 이테니 요거를 다 떨어뜨려 냈습니다. 이 비트로지 느낌 이 들어주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 손. 손을 넣고, 네, 좀더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이름이 뭐죠? 케어링이에요. 케어링. 젠링이라고 네, 젠닝이라고 하고 음. 케어링인데, 막 이런 걸다 끼고 나서 걸으면은. 어, 걸을 수가 네, 있네요. 안, 안 떨어지네요. 종아리가 안 망, 엉덩이가 가 저는 네. 엄청 아파요. 오. 보통 엉지사들은 딛지도 못해요, 이렇게. 어, 그리고 옆에 오. 이 부분이 네. 멍이 들 정도로 저는 여기가 많이 네. 약파요. 네, 부종 심한 사람들, 다리, 종아리가 많이 부어 네,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음, 되게 음. 좋아요. 부종 심한 사람들. 절신 어, 네, 다쓸수 있어, 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자고 마사지 어. 할수 있고, 엉덩이 이렇게 좌우로 굴러 갔다 갔다 하면서 써을 수도 있고. 네. 완전 신기한데요? 네. 네, 구분 없게 필수됐고요. 오. 안녕하세요. 파키 이렇 역시 데일리 스톤이 되게 많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 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겠고. 어. 지금 하는 건 뭘까요? 어, 이제 전 처리제 같이 유분기를 조금 없애 주는 거. 음. 잘 붙어야 되니까. 음. 저베는이 베이스는 두번 발라드. 릴 베이스는 두번 음. 발라드. 음. 스트 색깔을 라았이베이스시저는저결정이는두번 발라드. 이이스는두번